이고1 9 <목소리> 파이로 페리페라 페리페라 앉으세요 앉으세요 하라주고 블라디보스토 <웃음> 부비부비 부비부비 브라키오사우루스 브랜드 이거 다 나오는데 앉으세요 기다리세요 공주 공주 이리 오세요 공주 이리 오세요 공주에요? 우리 여왕님 이로 오세요 여왕님 이로 오세요 <웃음> 페퍼 이리 브랜디로와 하이 로 자, 와 하이랑 브랜디랑 페퍼랑 하이 올라 <웃음> 페퍼 올라 올라 페퍼 업 몰라내가 말하는 애만 내려와 기다.. 기다려 기다려 브랜디 내려와서 먹어 브랜디 먹어 페퍼 이리 페퍼 먹어 브랜디 기다려 업 페퍼 업 기다려. 하이. 하이. 하이로. 페퍼. 브랜디. 하이. <웃음> 손왜 줘? 기다려. 페퍼. 페퍼만. 기다려 <웃음> 뭐야? 너안 불렀는데? 안 불렀는데요?